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HDMI 스위처 입니다 뭐 케이블 셀렉터 라고도 하고요 뭐 스위처 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어, TV에 HDMI 포트가 하나 있을 때두 개의 소스, 케이블 보는 셋톱 박스랑 혹은 뭐 게임기 이런 거가 두 개를 연결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러면 매번 선을 바꿔서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용하면 두 개를 다 연결해 놓고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케이블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교, 교차로 선택해 주는 것을 스위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랜이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랜에서 쓰는 것들에서 먼저 출발했는데 을뭐 어 케이블 중에서 뭐 USB 라든지 혹은 뭐 화면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뭐 모니터 하나인데 장비가 여러 일때도 있고요 장비는 하나인데 모니터 여러 군데서 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저는 이런 종류는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어, 구매하는 것도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주로 애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이런 케이블이나 이런 스위처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텐데 오늘 선택한 회사는 유그린입니다. 요그린도 꽤 많이 쓰고요 오리코 오리코도 많이 쓰, 쓰고요 그렇게 하는데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요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제품의 품질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필요한 게 있느냐 없냐 그것만 체크해서 그걸 구매해서 종종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요거랑 케이블 두 개가 세트로 왔어요 usb 그 hdmi 케이블 어, 0.75m 짜리 그러니까 1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요 케이블이 같이 세트를 해 가지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17불 정도 됩니다 17불 1 6불9 9 그리고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에서 이주가좀안 되는 것 같아요 유그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오리코 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한 뭐 일주일 정도? 뭐 길어도 한 2주를 넘기지 않고 빨리빨리 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사라지는 일도 거의 없고 포장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런 <웃음> 기념품도 주고 케이블 묶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참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등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뜯어 볼게요 뭐 모양이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고 그만큼 가격도 또 이렇게 아주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닌텐도 스위치를 하나 샀는데 저희 집 tv 가 너무 오래돼서 hdmi 포트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요 제품은요 어 정확한 모델명이 있나요 정확한 모델명이 얘네는 따로 모델명이 있는게 아니라 번호만 있고요 이름은 투포트 hdmi 스위처 스플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짜잔 친절하게 한국어는 없고요 영어는 있습니다 예 영어는 있,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근데 솔직히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쓸수 있게 오 생각보다 작네요 사진만 봤을 때는 좀클줄 알았는데 요렇게 작을지는 몰랐어요 요만합니다 보이세요? 사이즈가? 요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K가 지원이 돼요 4K 지원 여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게 최근에 등장한 포맷이다 보니까 HDMI 2.0, 2.1 이상을 지원해야만 어, 4k 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k 가 지원되는 지 먼저 체크 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원투 포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인풋 두개는 아웃풋 혹은 두개는 인풋 하나는 아웃풋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의 스위치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두 개인 거를 구매하면 반대로 쓸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새롭게도 요 제품은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게임기랑 셋톱박스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하고 TV 하나에 연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 콘솔이 하나 있는데 TV에서 보거나 모니터에서 볼때 콘솔을 뒤쪽에 연결하고 이쪽에 모니터나 하 TV 하나 연결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은 흔치 않아서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정말 양방향 맞아? 막 한참을 고민하고 샀는데 예 양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HDMI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에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정식으로 라이선스가 취득되어 있는 HDMI 케이블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뭐 모니터 관련돼서 혹은 이럴 때 컴퓨터에서 연결했는데 뭐 화면이 안 나와요 이런 그 문의사항을 전화로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케이블이 적절하지 않게 꽂혀 있거나 아니면 그 케이블이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을 예를 들어서 4 k 고 그 다음에 화면의 해상도는 그런데 케이블은 뭐 HDMI 2.0이 지원 안 되는 뭐 1.3이나 1.4b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연결해도 해상도가 안 나와요 해상도만 안 나오면 다행인데 뭐 이렇게 저해상도로 세팅돼서 나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뭐 소스나 이런 것들이 케이블의 그 규격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다 보니까 시그널이 안 가는 문제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필요한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케이블의 버전 번호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소개할 건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 보여 드리려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 아이템이 괜찮은 건데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해 봤고요또 어, 써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댓글을 달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댓글을 안달 겁니다 <웃음> 대부분 제가 선택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유그린이나 혹은 오리코나 그 다음에 또몇개 브랜드가 있어요. 자주 애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어 실제로 뭐 중국 회사라고는 하지만 어 OEM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력들이 어 평균 이상은 해요. 완전히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을 하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렴한 제품, 뭐 아주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하는 것도 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